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오늘 비염기가 좀 심한데 이 비염기를 무릅쓰고 여러분들과 이 해적왕 루피 잡으러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아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이아를 제대로 공개하고 할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고를 끄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2,000개가 넘어요 다이아가 저는 오늘 3개만 뽑잖아요 더 이상 뽑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애들 뜨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개가 뜰수 있다 생각보다 1,000개 선에서 3개가 뜰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다이아 2,300개 루피 해정왕 루피 용카보다 확률이 좋아요 하비행님 사랑해요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자. 남자아이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 자 무료 뽑기 렛츠고 자제 목표는 3개 1000개의 3개가 목표입니다 렛츠 고와첫법에 나오면 진짜 이거 하비션은 레전드다 그지어 근데 느낌이 벌써 좋은데 소리는 필면서사자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렛츠고 자아 형 느낌이 좋아요 파란색 공격수라 그랬나? 6점 단데아 공격수 아 미친 아프 처음 공격 오케이. 아 무슨 아프가 나왔어 아이 끝났다 그지? 에라이 아이 미친 아프 이거 이제는 한 번씩 나갔다 오는게 좀국놀인것같아요 현재 지금 오직했었어요. 내 목표는 세 개, 팔백 개로 도플 야마토 오황루피. 타이도 뽑았어요 어, 이 오황루피라고 그러는구나. 안에 루피 지금 오황이거든. 1 2 3 아, 별로네. 사양보에서 못 나오겠으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왜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림 이러면 안되는데 자 다시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뜨길 바래요 후루. 저는 안 떠요 자 출발합니다 탑비형 한번 안나가고 뽑아보는건 어때요? 그래 오늘은 좀 안나가고 뽑아보자 안나가면 될것같아요 바로 공격수 바로 몽키디 루키트소로 no. 떴다 씨. 아... 드디어 함정에 빠졌네 아... 씨... 아... 함정에 빠졌어 아... 함정에 빠지고 있네 이거 아... 나의 부운을 즐기지 말아라 얘들아... 나의 부운을 즐기지마 내부운은 나만 즐길 수 있어 나의 부운을 즐기지 마세요 발로 눌러봐요? 깜짝이지... 오! 황금 깃발 아... 요거는 느낌 좋죠? 자 여기서 왠지 하뜰것 같아요. 의조로가 뜨거나 루키가 뜨거나 둘 중에 하나는 뜬다. 의조로가 뜨거나 루키가 뜨거나 둘 중에 하나는 뜬다 뜬다 확, 확 뜬다. 뜬다 뜬다 확 뜬다. 의조로가 뜨거나 와 뜬다. 쓰레기는 해야 나의 불운을 즐기지 말거라. 아. 씨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아..하나만이라 포기 그로먹어씨나 한참이 <웃음> 아지망했더야 함정에 함자도 꺼내지마 아씨 함정에 함자도 꺼내지마 아 이거 완전 함정에 깊게 빠졌잖아 이거 아이씨 안 건너 불구경 윤금미 어? 윤금미가 나오면 나는 폭기운이 좋아 윤금미가 왔거든? 나는 윤금미가 오면은 폭기운이 좋더라고 자실발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는 사람들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렇다면 갑니다. 알래스카 드디로 드가도 안된다고 자헤드왕 루피 자 지금 눈맞추어요해덕왕 루피랑 나올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해덕왕 루피랑 지금 아이컨트 캐기 때문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오금기빨또 나왔어요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드가자 드가자 공격수 파운드맥 몽키 기디 루피 아 그래서 청계쯤에서 하나 포드하는거 아니야? 아 근데 팀장이 2청0개 날렸는데 아하 어허이 아하이 아하이, 아하이. 아 영웅버스 영국, 영웅버스는 초패키론 했어야지 아 아하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그래 비타민 음료를 하나 더 먹어봐 혹시 모르니까요 자 비타민 음료를 먹을게요 비타민 음료를 먹고 손좀 씻고 오세요 그래 손도 한번 씻고 게자 우리 자, 우리 유세석 성님 우리 유세석 성님의 자 기운을 받아서 고려운단 비타민 C 천씨자 간다 시자 손도 씻고 와서 자이부분에 부문의 기운마저 씻어왔어 남은도 그렇게 씻겨 나갔다고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 나 지금 방금 손 씻으면서 해정왕 루피 두개 보고 왔어 자저 지금 손 씻으면서 해정왕 루피 두번 보고 왔어 가보겠습니다 가자 손 씻으면 이제 나와라 그래 우리 유재석 성님의 기운을 받아서 혜민의 힘자 현재 시청자 107명 왠지 107명이니까 나올 것 같죠 오 지금 역 루피는 복고도이기가제맛이지 지금쯤 하나 뜰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느낌 있죠? 자, 포 하나 나올 것 같죠? 자, 스네이크 맨이 빡 나와서 자, 득점자가 딱 떴는데 여기서 루피가 딱 뜨는 노트. 루트! 현재 남은 다이아는요 693개예요 과연 500개 구간에서 진짜 루피가 터질 것인지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보세요 오늘 방송이 아주 냉골이네요 이거는 금기빨 맞죠, 그렇죠? 이거 조금 기다릴만해요. 아, 원, 두. 이거 이제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No. 이거 좀 나올 것 같죠? 이거는 조금 느낌이 좋아요. 진짜 내가 말한 진짜 0백개 구간에서 하나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만 나오면 추석뽑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느낌이 나요. 아좀 불안하다 이제 어, 제발 제발 으어어어나지 어! 500개 나온다 했와 <목소리> <우와. 웃음> 얘들아 형이 나온다고 했잖아 100개 포함뜰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왜내 말을 왜못 믿니 야아 짜증나 나 아, 또 남이 뽑았는데 또 짜증난데요, 또. 남, 남의 기쁨을 함께, 남의 행복을 함께 즐겨줘야죠, 여러분. 네? 여러분, 나의 기쁨을, 남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즐겨줘야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 누르세요. 이 환경기운 받는 거예요. 여러분, 2월달이 되는 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네? 합의왕의 좋은, 네? 이, 이, 이 금, 금기운을 받아가야죠, 여러분. 그죠 느낌 알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좋아요꼭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운 받아서 여러분들도 뽑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온다니까요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500개 구간에서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아까 불도는 불운을, 불운을 씻는다고 손을 씻고 왔잖아요 손을 씻으니까 불운이 털어져 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서 지금 황금 기워먹는거예요 여러분 뭔바로 저볼래 아까 나의 불운을 어? 예측한 이 사람들아 나 고르지? <웃음> 여러분들도 호흡기 할 때는요 손을 꼭깨끗이 씻고 그리고 호흡기하고요 자 요거 뭐래 답염과비타민 요거 천이야 백이야 이거 꼭 먹으면서 여러분 네 호흡기 하겠네요 저는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아 진짜 기뿌리네와 네, 떴네 이게 와 여러분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요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루피가 나올 거예요 어, 우리 레인이 먼저 천원 후원을 쳤네요 자 고마워요 아,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돼 떴는데 또 뽑느냐 이제 그만해요 슬슬 말리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올인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루피 한번간 거고요 그리고 올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뭐 오니가지마 로우 오성의두조로 오성이 그리고 해적왕 루피 하나 뽑았으니까 이 2,300개, 2,500개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탄을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영상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요즘은 그래도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베포님도 편집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편집자도 분 편집을 계속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아주 차아할수 있는 게더 좋은 점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야죠 회사에서 방송하는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사랑이래요 참고하시고 그럼 이만 안녕